오, 상당히 좀 어지러운 포지션이죠? 튕겨 튕기는 걸 이렇게 볼을 던집니다 자 보시면 계속 튕겨요 자 상당히 강력하죠? 여러분은 결정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테스트 서버에 신규 영웅 모이라가 등장했는데요 자 칼론 소속 과학자인 모이라는 이제 힐러군 진영의 영웅인데 저 어떤 역할을 할지 일단은 보시기 전에 어떤 역할을 할지 보시기 전에 모이라의 기본 스킨들 과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빠르게 먼저 살펴보고 플레이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킨들은 이런 식으로 오야 다 이쁜데 스킨들은 이런 식으로 있고 감정표현도 뭐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게 자뭐 이제 볼건없 포즈도 뭐 별로 볼건 없고 자, 하이라이트 연출 뭐3개 변신 사라지기 융화 모리아의 궁극기죠. 그리고 기본 자 그럼 바로 플레이 영상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아, 보시다시피 지금 테스트 서버에 모이라가 이렇게 힐러군 진영에 드디어 드디어 오랜만에 드디어 힐러 영웅이 등장했어요 자 이게 상당히 근데 모리아가 힐러면서도 약간 딜러의 역할도 하는 캐릭터라서 포지션이 굉장히 힐러에만 그렇게 막 치중된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딜... 스킬이 두 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힐러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 물면은 이제 메르시나 이제 루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고수들...분들이 아니라면 도망치기가... 좀 바빴는데 이번에 나온 이... 모리아, 모이야가, 모...이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캐릭터예요 자 먼저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메리시처럼 우클릭을 하게 좌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힐이 들어가고요 보시면 게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무한정 힐을 할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클릭을 하게 되면 시메트라처럼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힐을 양을 채워줘요 자 이런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좌클릭을 하면은 이 게이지가 달지만 우클릭을 하면은 힐량이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쉬프트 이게 텔레포트 텔레포트가 되고요 어우야 그걸 배담면 어떡해 이런식으로 시메트라 같은 굉장히 귀찮은 영웅이 또 생겼죠 어우 딜참 딜잘 들어갑니다 힐량이 메리시의 두배라고 해요 들은바로는 오우어 상당히 좀 어지러운 포지션이죠 공격 튕기는 걸 이렇게 볼을 던집니다 자 보시면 계속 튕겨요 자 상당히 강력하죠 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걸로 힐량을 채우게 됩니다 자 힐량이 상당히 엄청나요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메리시의 두배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치유볼도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튀기죠 자 이런 식으로 최대 몇 번까지 튀기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튀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메르시 아 리퍼와 트레이서를 섞은 듯한 시프트 스킬이죠 이동 스킬인 충기기 충기기 자 상당히 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볼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적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이야 모이아레 모이라의 궁극기인 융화 스킬 상당히 빨라요 이게 아군한테 닿으면 힐이 되고 적군한테 닿으면 공격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크... 강력하죠 이제 좁은 맵에서는 상당히 이제 강력한 역할을 할거라고 생각해요 모이라가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코너에서 대기를 타다가 자 만약 적들이 온다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이런 식으 상당히 이게 확실히 힐러 진영이라서 딜은 약한데 이제, 메, 이제 시메트라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확정공격이 얼마나 거슬리는 공격인지 좀 상당히 거슬리는 걸 보여주죠 힐도 이렇게 쭉쭉 들어갑니다 아주 잘 튕기죠? 저 튕기는거 보세요? 그렇지 이런식으로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킬을 따낼 수 있습니다 어우 자 지금 지금은 현재 쟁탈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쟁탈전에서 상당히 포지션이 좋아요 쟁탈전치고는 이런식으로 오아시스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좁은 맵이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수비하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쟁탈전 맵은 여기까지 한번 해 보고요. 다음은 이제 화물을 화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화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언발드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제 전면과 화물을 동시에 볼수 있는 아이언발드 맵이기 때문에 전장을 아이언발드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자, 쟁탈가는 또 다르게 전명은 이제 뭔가 돌파해야 한다는 느낌이 정말 강한데, 자, 더군다나 이제 돌파구가 매우 좁아서 항상 그 다리 아래서 힘싸움이 많이 이루어지는 구도가 펼쳐지는 이아이엔바드에서는 과연 모리아가 모이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이거 재밌어요. 이거 공 튀기는 거. 봉봉봉봉 봉봉봉봉봉. 이거 모이라, 모이라 다중 픽이 가능가면 정신없겠는데, 되게 동동동동동동동동. <웃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판에서 설명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모이라는 이제 컨셉이 정, 정말 특이해요. 힐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오, 이 게이지가 이걸 써야만 차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이죠? 보이죠? 자 게다가 이 공격이 자일이기 때문에 안돼! 솔저 죽으면 안돼! 힐 들어가고 자, 잘랐고 자, 이게 상대방한테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이게 텔레포트 느낌이라 이 이동기가 그렇지 나이스 아주좋아요 힐량 보이십니까? 상당하죠? 지금 제네타가 열심히 힐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 힐량이 더 높아요 아, 어디가 얘들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자 이렇게 병넘어서 힐이 가능합니다 아군이 위험하다 병넘어서 힐이 가능합니다 병넘어서 공격도 가능하고요 자.. 오우야.. 좋죠? 나봐실실힐힐 공격공격 뭐 1대1 뜰 때도 상당히 좋아요 이동수단이 정말 좋기 때문에 와우 음 보이시죠? 이 텔레포트가 5초마다 돌아요 좀 사기같기도 한데 약간 이건 밸런스 패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아마 이 텔레포트를 하는 동안은 상대방한테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음 그런걸 감안한다고 생각해보면 자이게 코너같은데 이제 무서워졌어요 골목대장이 됐어요 어우 힐량 짱짱합니다 뷔피 우 후후. 자 힐량 상당합니다 어 자리 안돼 우... 근데 이게 힐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뭐냐 제대로.. 알 수가 없네 이제.. 모이라를 하게되면은 그런말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네요 히아왜이 안좋아 하면은 아, 아 힐게이지가 없었어 미안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시다시피 힐게이지가 없으면 힐이 안되거든 음.. 가보세요 힐게이지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뭐야 이거 게이지가 좀잘 차는 편이긴 한데, 그냥 만약에 이렇게. 힐이 잘 되는지 보이지도 않네? 클 힐이 다 됐다. 힐이 안 들어가요. 열심히 클릭을 해도. 자, 그런, 그럴 땐 이렇게 힐을 해주면 되죠. 벽 넘어서 힐이 가능해요. 벽이 넘어가요. 벽을 뚫을 수 있어. 음, 엄청나죠? 이 벽을 뚫을 수 있다는 메리트 하나가, 방벽을 뚫을 수 있다는 메리트 하나가 엄청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후후! 자, 쑥쑥 잘 뚫립니다 자, 이렇게 코너 같은데도 퐁퐁퐁퐁 튀겨주면 상대방이 꼼짝, 꼼짝달싹을 못하겠죠?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어우 힐링 보십시오, 힐링 보십시오 어우야 잠깐만 잠까만까깐 까자, 좋아요 바스티온도 깔끔하게 바로바로 바로 나 힐이 되어라 힐을 하기 위해서는 딜을 해야된다 이얼마 재밌는 컨셉이에요 사실상 야 저게 진짜 코너로 잘 빨려들어가면 상당히 강력해요 구슬스킬이 야 힐량이 상당합니다 힐. 힐량과 딜량이 거의 거의 똑같아지는 조금 그런 처음 그런 영용 같아요. 힐량과 딜량이 거의 같아지게 되는... 자 아까도 이 친구의 특성을 설명했듯이, 궁극기도 결국에는 적군한테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예요. 결국에는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극기도 적을 맞추게 되면 힐이 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는... 어... 자기 자신한테는... 우클릭, 으로 힐을 하고? 아고나테는 좌클릭으로 힐을 주고 자, 진짜 굉장히 괜찮은 컨셉 같아요 기존의 힐러에서 정말 많이 탈피했어요 기존의 힐러는 진짜 수동적인 느낌이 정말 강..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정말 힐이면 힐만 아니면 진짜 서포팅만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드디어 약간 자기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친구가 등장했어요 아나 이후로 아나도 조금 포지션이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 비슷하다면 아나를 찾을 수 있고 그 간만에 좀 등장한 이런 포지션이에요 게다가 제가 이거 버그지 모르겠는데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힐 벤을 당해도 상대방이 주는 힐이 벤이 되지 자기 자신한테 들어가는 힐은 벤이 안되는 것 같아요 딜은 그렇게 강력한 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힐러기 때문에 딜이 그렇게 세면 안되죠 딜이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니고 오우야 오우야 어로도오로도오로도오굴 딜이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시메트라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정말 시메트라 공격을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 그지같은 것만 따왔네 진짜 힐도 관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어라! 죽어라 이놈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베이야 나라 그렇지 이게 공을 한번 잘 튀기면은 진짜 딜러 못지않은 딜을 넣을 수 있어요 엄청나죠? 아니 어어 목표다 힐볼이다 녀석들 자 벽을 관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 했죠? 어. 안되나? 아그 방벽이 아닌가? <웃음> 그 방벽이 아닌가? 아닌데? 아여기서 봤는데? 아, 뽕을 받았습니다. 야, 뽕 모리아는 모리아는 진, 뽕 모이라는 진짜 무섭겠는데? 아, 모리아가 왜 이렇게 입에 달라붙지? 모이라, 모리아가 아니라 모이라. 골도 뽕뽕 뽕. 강력해요. 이 힐을 하기 위해선 딜을 해야 된다. 자, 자, 열심히 딜을 한자 열심히 힐을 해라. 오. 열심히 딜을 했으니 근데. 이게 약간 전, 전투민족 본능인진 몰라도 힐볼은 잘안 던지게 돼요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걸 내가 아나? 힐볼은 별로 안 던지게 돼아 이렇게 이동기도 진짜 좋고요 힐볼은 되게 안 던지게 되네 이야아 안돼 죽지마요 아, 야힐량과라 힐량과 이야 엄청나죠 저런 뭐 집중포화를 맞아도 거의 제냐타 군급인데 이 정도면 아 방벽을 뚫을 수 있다는 게 라이너르트 같은 방벽을 뚫을 수 있다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벽을 뚫을 순 없고 아 로도그 위험해. 로도그씨 위험해요. 자 오야 오야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자 딜이 너무 약해요. 자 이렇게 화물에서 방금 포지션을 보셨죠? 정말 비비기가 좋아요 그 시메트라가 화물에서 비비면은 진짜 거슬리고 귀찮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걸 플레이하면서 게다가 볼도 있고 이 빨아들이는데 시메트라한테 힐을 준거야 이 공격에 정말 공격도 강력하고 포지션 정말 이게 봉섭이 오면은 어떤 역할을 발휘할지 정말 기대가 돼요 근데 생각보다 궁극기가 음, 궁극기의 효용성이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쓰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든 잘쓰면 괜찮긴 한데 정말 이게 볼도 그렇고 힐볼은 힐볼은 근데 사실상 진짜 아군들이 좁은 맵에 있는게 아니라면 별로 용성이 없고 사실상 약간 조금 더 딜러에 가까워요 약간 힐이 좀 서브인 캐릭터 느낌이랄까 제가 그렇게 쓰는지는 몰라도 조금 힐이 서브인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면 자기 보호수단이 일단 공격이기 때문에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이 친구도 힐을 하기 위해서는 딜을 넣어야 돼요 방금 보셨다시피 게이지가 그렇게 잘 배분이 돼있기 때문에 무작정 힐을 할수 없는 캐릭터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군에 좀 가까운 캐릭터죠 공격을 해야만 자신의 역할을 좀더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무작정 그 일방통행이 아닌 선택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 캐릭터를 플레이하는데 있어서 괜찮은 이제 재미를 줄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고 공격 자체도 힐딜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캐릭터가 될것 같아요. 어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이제 테스트 서버에서 해보시거나 본 서버에 등장하면 빨리 해보시길 바래요 이, 예능 이 볼이 어디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예능 플레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여기까지 모리아를 플레이해봤고요. 음,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